a1셀부터 g1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는 17 엔터키를 쳐주시고 높이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28을 써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B4셀부터 B5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식 복사를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A3셀부터 G15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A4셀부터 A15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공년명을 써주시고 엔터를 쳐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으면 상단에 수식 탭을 누르시고 이름관리자에서 잘못 입력한 이름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A3셀부터 G3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홈탭에서 스타일 자세히를 누르시고 강조색 2를해 주겠습니다 판매량이 2000을 초과하면서 판매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a 19 셀부터 c 21셀 범위 내에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먼저 판매량과 판매 총액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A19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판매량이 2000을 초과하기 때문에 크다 200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초과하면서니까 같은 줄에 조건을 적으시면 됩니다. 1억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100 000 000 적어주겠습니다. 표의 아무 부분이나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를 씌워주시고 복사 위치는 A23 셀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COUNTIF와 AVERAGE 함수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총점이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COUNTI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는 C O U Count If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를 레인지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총점이 평균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기 때문에 총점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콤마 Count If Sum If a v e r y If처럼 If가 뒤에 오는 함수에서 조건은 쌍 따옴표에 묶어서 쓰시면 됩니다. 평균을 초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크다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쌍 따옴표를 닫고 엔드 연산자를 적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엔드 연산자를 안 쓰고 쌍 따옴표 안에 에버리지 함수를 쓰면 글자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쌍 따옴표 밖에 함수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글자랑 함수를 연결하는 연산자가 AND 연산자이기 때문에 문자 쌍따옴표 다음에 AND 연산자를 씁니다. 그 다음 AV 아까는 AV를 적을 때 쌍따옴표 안에서는 적을 때 AVERAGE 말풍선이 뜨지를 않았죠.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서는 함수가 아니라 글자로만 됩니다. 이제 AVERAGE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총점의 평균을 구할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총점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Average가 총점의 평균을 구해주고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총점의 범위니까 컴퓨터가 256점이 평균의 값보다 큰지 비교해주고 맞으면 카운트 해주고 맞지 않으면 카운트를 안합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 수가 5명인 겁니다. if error, choose, rank 함수를 써서 1위는 수석, 2위는 차석, 나머지는 공백을 하겠습니다. 먼저, 랭크로 등수를 구하겠습니다. 넘버는 등수를 구할 수죠. 성적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ref는 성적을 구할 수가 포함된 범위를 말합니다. 성적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이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높은 점수가 1위가 돼야 되면 내림 차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등수를 구하면 반드시 아래로 끌어서 등수가 제대로 구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등수가 제대로 구해졌기 때문에 랭크 앞에 추주를 쓰겠습니다. 인덱스 넘은 밸류1, 밸류2에 사용되는 숫자값을 말합니다. 저희는 랭크 가지고 구했기 때문에 그냥 맨 마지막에 신표만 찍겠습니다. 밸류1이 진해졌죠. 밸류1은 랭크가 1이면 밸류1 값을 출력한다는 소리입니다. 1이면 수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밸류1의 자리에 수석을 적겠습니다. 콤마 value 2가 진해졌죠 이거는 랭크가 2등일 때입니다 2등은 차석이니까 차석을 적어 주시고 이제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적지 않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등 2등만 저희가 수석 차석으로 적었고 10등까지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3등부터 10등까지는 샵 밸류 라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엔터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1등과 2등만 수석 차석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샵 밸류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추즈 앞에 if error를 쓰겠습니다. if error, 밸류는 추즈로 이미 구했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만 찍겠습니다. value if error 는 값이 에러일 때쓸 문장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에러일 때는 공백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쌍따옴표 연속 두번 가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모든 에러 구문이 공백으로 처리됩니다 d-average 와 roundup 함수를 사용해서 세탁기 제품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디 AVERAGE로 평균을 구할 수 있죠.는 D AVERAGE를 적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필드는 평균을 구할 필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판매량의 평균을 알고 싶기 때문에 판매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범위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C16 대신에 숫자 3을 적어도 됩니다 콤마 조건을 적으라고 했는데 조건은 지금 저희들은 지점이 서초점이거나 제품명이 냉장고 인걸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명이 세탁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란을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조건란에 범위를 씌워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모든 판매량의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제품명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세탁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를 해주시고 조건에 컨트롤 v 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명이 세탁기인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라운드 업을 써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소수점 이하 한자리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1 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roundup 맨 마지막에 콤마를 찍어주시고 num digits에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소수점 이하 한자리만 표시가 됩니다 if와 mid 함수를 사용해서 학번과 휴학을 이용하여 졸업연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는졸업연도에 2000을 더하기 해주시고,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니까, 미드 함수로 가져오겠습니다. mid. 가로 열어주시고, 학번을 클릭하시고, 콤마. 스타트넘은 시작할 자리죠.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3. 콤마. 넘차 쓰는 글자 수죠. 저희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되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더하기 휴학을 해주시면 되는데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 군입대면 2, 공백이면 0입니다. 이거는 if로 만들겠습니다. if 가로 열어 주시고 휴학 칸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되면 위의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고 j 1 7이는 쌍따옴표 교환학생이라고 적겠습니다. 쌍따옴표 콤마 value if true 교환학생이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 1만 적어주시고 콤마 군입대면이 공백이면 0인데 저희들은 마지막에 있는 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이품은 전체를 범위 씌워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자리인 0을 범위 씌워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군입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군입되면 1이라고 했는데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교환학생이면 1 분입되면 2,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 다음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되죠. 엔터 이제 밑으로 끌어주시면 졸업연도가 구해졌습니다. 판매 총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판매량과 할인가를 곱하라고 했죠.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할인가 는 옆에 표에 있습니다 이제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먼저 인덱스를 쓰겠습니다 인덱스 어레이는 표의 범위죠 저희들은 표의 범위를 이렇게 씌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표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 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row num은 행 번호인데 저희들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의 할인가가 있기 때문에 3 이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column num은 열번호인데 1이면 ab-001, 2면 102, 3이면 103, 4면 104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은 저희가 지금 뭘로 알수 있냐면 의류 코드 이걸 가지고 알수 있죠 그래서 매치로 열 번호의 위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매치 루업 밸류는 찾는 값이죠 ab101을 해주시고 콤마 루업어레이는 찾는 범위입니다 ab101을 어디서 찾을 거냐면 가격표에 이 범위에서 찾을 겁니다 근데 자동 채우기를 아래로 드래그 할때이 초록색 범위도 내려가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 주시면 열의 위치를 매치가 정확히 구해 줍니다 이제 컬럼까지다 했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의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인 판매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화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표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정렬 기준은 부서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니까 부서명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부분합을 누르시고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 별로니까 부서명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할 함수는 최소값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에 1,2,3,4 분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고 실적 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체크를 없애 주시고 실적 총액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림에서 영업 1팀의 평균의 칸 너비가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와 B열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너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야구 클럽 회원 현황표의 포지션을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 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가나다라마바사 외야수니까 아에 해당되죠. 아에서 나로 이응에서 니은으로 가니까 내림차순인데 다시 니은에서 티읕으로 가면 오름차순입니다. 이거는 내림차순으로도 정렬이 안되고 오름차순으로도 정렬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표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의 오름차순을 누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누르시고 외야수 엔터 쳐주시고 엔터 엔터 외야수부터 투수까지 쭉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목록이 등록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가 입력이 됐습니다. 이제 정렬 기준에 포지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누르시고 기준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색이니까 셀 값을 하지 마시고 셀 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연도를 선택해주시고 셀색 없음에 화살표를 클릭해주시면 색깔이 보입니다. 클릭해주시고 위의 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표의 바깥쪽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 사세를 클릭하시고, 는, av, 에버리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서류와 면접을 범위 씌워서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를 쳐 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상단에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Alt키를 누르고 G3 셀부터 G4 셀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뒤에 놓겠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추에서 I자 모양일 때 클릭하셔서 글자를 지우겠습니다 평균을 적어 주시고 평균 값을 치우겠습니다. 빈셀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단추를 클릭했을 때 평균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표의 바깥쪽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로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A3셀부터 E3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홈 탭의 채우기 색에서 표준색 주황을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누르시고, 삽입에서 도형 빛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G6 셀부터 같 7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뒤에 놓겠습니다. 채우기를 써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을 흰색을 해주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후에 채우기를 눌렀을 때 주황색이 채워지면 정답입니다 등급이 2급인 정보만 수험번호별 1과목 2과목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자료 값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등급이 2급인 자료만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들을 따로따로 작업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위에 있는 자료를 수정하겠습니다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먼저 수험번호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2급의 범위만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1과목, 2과목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1, 2과목만 선택하시고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1과목, 2과목이 범내에 들어가 있죠.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행렬 전환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과목, 2과목이 범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로 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맨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 차트 위, 제목을 적어주시고, 세로 축 제목 레이블을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에서 축 제목을 점수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축제목 서식이 뜹니다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 과목 계열에서 T1807 요소에만 데이터 랩을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T1807에 이 과목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클릭 다시 한번 더 클릭하시면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오른쪽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세로 축 값은 최소 값을 20으로 하겠습니다 세로 축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에서 축 옵션을 클릭하시고 최소값을 2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값을 거꾸로로 체크해 주겠습니다.